네 아... 컷! 컷! <웃음> 어제 새벽 6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선입니다. 다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학연입니다. 저는 지금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조선변호사 지선을 연기하는 날인데요. 연기하는 날?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현입니다네 오늘은 조선변호사 차량을 위해서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짜란 완도 바다 오늘 지선이의 하루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지선이의 하루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따봐요 아무래도 완도에 와보는 경험이 어... 다시 아무래도 완도에 오려면 좀 마음을 크게 못보아야 되니까 6시간 운전해야 되고 이제 따로 뭔가 간편하게 올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완도를 구경시켜 드리도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 나무 사이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멋진 곳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선이의 하루를 담아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완도에서의 지선이 고고! 짜잔! 지선이로 선신했습니다 저는 지금 촬영, 현장, 촬영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말이 잘안 나와요 꽃 예쁘죠? 만두에 한번 놀러 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뭐, 뭐랄까 흔하게 볼수 없는 풍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여기 여기 보여주고 요 보여줄게요 조선시대로 도착했습니다. 짜란.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데이 화면으로 보니까 하늘 색깔도 다르죠. 그럼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면허사는 특히 좀 이렇게 지방에 돌아다니면 예쁜 중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넘어간다 여기 밑에 어가 아, 정말 금방 넘어간다 Ha, ha, ha, ha.